쇼호스트 세정훈입니다. 제가 뷰티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. 피부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전문적인 정보를 줄수 있거든요. 저 원래 되게 꼼꼼한 성격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더 꼼꼼해지기 시작했죠. 저도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에르메스 울사라요.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음파 리프팅이었고요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탄력이 생는 느낌? 원래 제 피부가 되게 얇고 민감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피부에 무리한 자극의 느낌 없이 피부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요 어떠세요? 제 피부 건강해 보이나요?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선망하는 에르메스 에르메스 울세라는 피부를 명품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피부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일 에르메스 울세라를 지금 만나보세요